여기 잘 보십시오. 지금 이게 보이시는 화면이 오른쪽에 이저 웨일 브라우저예요. 네이버에서 개발한 크롬을 기반으로해서 개발했는데 앱이 좋은 게 있어갖고 소개해드리려고요. 요 지금 요거 있잖아요. 샌드 애니웨어 이거 이거 이걸 탁 누르면은 어디든지 파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요거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있는거 요거 눌러서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라우저를 작게 해갖고 탐색기에서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받았을 때 QR코드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샌드 애니웨어 앱을 받기 메뉴에서 열면 돼요. QR코드를 읽으면 돼요. 스캔하면은요. 그리고 이메일을 내가 어느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고래 브라우저만 일단 깔아 놓으면 은 받는 사람, 보내는 사람 내용에서 보낼 수가 있어요. 이제 유효기간이 4월 12일 7시 40분까지로 되어 있네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요 그리고 이게 1기가인가 제가 보낸 거는 7천만 바이트 인데요 굉장히 큰 용량을 보낼 수가 있다 하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, 하여튼 친구한테 공유하면 1집이 더 받고, 파일을 전송하면 2기가바이트를 더 받을 수 있고, 이메일을 인증해도 1기가바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계정을 완성을 해도 받을 수가 있고. 그래서요, 그냥 이 고래 브라우저, 웨일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생긴 거. 이렇게 생긴거. 요걸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찾는다 그러면은 확장앱 관리자로 들어가서요. 웨일스토어 요걸 들어가서 Send Anywhere S-E-N-D Anywhere 딱 치면은 검색결과 없습니다. 여기 뭐하나 더 들어갔구나. 거기에서 받은게 아니고 확장 앱에서 여기서 아, 여기서 있네요. 확장 앱에 들어가면요. 여기가 있어요. 여기 저는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러면 1GB인가 되는 용량을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고요. 또 메신저에도 메신저랑 이메일이랑 저장소랑 세 가지가 다 가능하네요. 파일 저장하기,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도 써도 되고, 이메일을 보낼 때도 이걸 써도 되고 또 메신저도 있어요 제가 기능을 이메일만 봤는데 요 밑에 보안키는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안 넣어도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받은 걸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내오면은 이런 그림이 떠요 그럼 그림 하단에 요 주소를 누르면은 파일이 받아져요. 한번 써보세요.